무거워, 뭐 재질 되게 좋은데, 뭐지? 지금 너무 무척 피곤한 상태인데 이 며칠 전에 이런 코지마 그 안마기를 구입을 온라인에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코지마 트위스터라는 제품인데 언박싱을 한 뒤에 제가 지금 써볼 건데요 어, 여기 보시면 엄청 여기 움푹 파이게끔 들어가 있어서 안마 효과가 되게 센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목 형태로 해서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 1단계인데 1단계는 약간 굴리는 형태로 꼬집어 주는 형태라면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모드로 이제 자동적으로 2단계 모드로 갈수 있어요. 2단계는 좀 마사지 볼로 약간 부드럽게 굴려 주는 형태로 안마를 해주고요 세번째는 약간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저한테는 꾹꾹 눌러줘서 이제 굴려주는 이런 시간 들여서 해주는 안마기 세번째 모드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모두에 따라서 어 목, 어깨, 목, 등, 그리고 배 이렇게 복부까지 마사지를 할수 있는데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열 기능도 있어서 조금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U자형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목 어깨 부분이 조금 마사지 하는데 좀 효과가 크고요. 그리고, 음,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하면 타이머 모드로 완전하게 15분 정도 사용하고 나서 자동적으로 전원 종료가 돼요.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.